축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180만원짜리 영상 컴퓨터 견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견적 문의를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컴퓨터 견적 내용 150만원짜리 화이트 감성 컴퓨터입니다. 사실 화이트 감성을 한다는 것은 견적을 짜는 입장에서는 약간 가성비를 포기하고 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화이트 칼라인 제품이 많지가 않기도 하지만 좁은 선택폭에서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비싸질 수밖에 없죠 자 일단 어 아이디가 당하동 호야의 당하동 호야 어머님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당하동 호야 어머님이 포토샵을 좀 자주 하시나봐요 포토샵하고 간단한 영상 편집 그리고 아 남편분이 배틀그라운드를 좀 많이 하신대요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조금 비싸지지 않겠냐고 라 걱정을 하셨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그 배틀그라운드 최적화, 최적화가 최적화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 타협, 국민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타협을 보고 게임을 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 지금 얘기를 해 주신 150만원 견적 이라면 뭐 충분히 배틀그라운드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적어주신 사연 몇 가지는요 오버클럭 그런 거 절대 모르니까 그냥 잘 되는 걸로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어 라이젠 그런 거잘 모르니까 인텔 뭐 제일 유명한 거 그런 걸로 해달라고 하셨고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싸지 않게 무조건 화이트 감성 제가 첫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화이트 감성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음, 찾는데 좀 애를 먹긴 했지만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자 일단 CPU부터 가볼게요 CPU를 보시면은 우리는 언제나 인텔을 살 때는 이제 몇 세대냐 몇 세대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가장 핫한 인텔의 i7-8700 오버클럭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K가 아니라 i7-8700 모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약 46만 1100원 어, 뭐 이정도면은 뭐 그래도 일반적인 인텔 CPU 가격이죠 그리고 지금 i7-9700이 나온 걸로 알아요. i7-9700K가 나왔는데 그게 아마 지금 오늘 촬영일자 기준으로 48만원에서 49만원 정도를 달리고 있어요. 뭐 그거 아직 그거를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단 생각은 들어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전자제품은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사는 거는 약간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래서 i7-8700 담아뒀고요. 그 다음은 메인보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CPU까지는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이트 감성을 포기를 하고 생각을 안 하고 고를 수있지만또 메인보드부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엔 또 케이스가 투명 케이스다 보니까 메인보드부터 시작해서 뭐 쿨러니 램이니 전부 다 화이트로 맞추려면 은그 색깔까지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폭이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메인보드 화이트를 찾으면 몇 가지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에즈록에서도 있던 걸로 아는데 뭐, 전면 뒷패널이나 방열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화이트인 깔끔한 거는 아무래도 MSI의 이, 시, 그, 박격포 시리즈. 뭐, 게이밍 아틱, 티타늄. 이 시리즈를 선택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려요.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티타늄보다는 게이밍 아틱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박격포 MSI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살짝 티타늄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이트지만 약간 실버 계열의 느낌이 조금 도색이 되어 있어서 완벽한 화이트라고 보기엔 조금 그래요 대신에 이 박격포 게이밍 아틱 b360 게이밍 아틱 제품은 완벽하게 화이트 감성으로만 견적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무방할 만큼 정말 화이트스럽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사실 뭐 b360 정도면은 8700 오버를 안하고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중급형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크게 이거를 선택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SI B360 게이밍 아틱 133,130원 짜리 이 제품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항상 얘기했, 저번 시간에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램은 삼성 램이다. 근데 이번 만큼은 조금 그걸 어겨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화이트 감성을 하다 보니까 램, 램이 이제 삼성 램은 그냥 튜닝이 안돼 있고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꽂아 놨을 때는 조금 없어 보이지 않을까 화이트 감성 완벽한 화이트 감성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튜닝램이라고 할수 있는 그 LED가 살짝 박혀 있고 화이트로 이렇게 덮여 있는 램을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번에 제가 게일이라는 회사의 메모리를 찾았어요 그 이런 튜닝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속에 있는 램 자체 DDR4 램 자체는 삼성램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걸 정확히 몰라서 그거를 들은 얘기라서 저도 이걸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는 써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후기를 봐도, 뭐 사용기를 봐도, 뭐 지스킬이라든지 게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제품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게일의 DDR4 8기가 램 화이트 두 개, 178,300원 이거를 담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감성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서 쳐보시면 바로 나온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그런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그냥 선택했습니다. 지포스, 갤럭시 지포스 개간지 1060 6GB 제품. 이 제품은 뭐 화이트 감성을 컴퓨터를 맞추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명한 제품일 거예요. 뭐, 개간지라는 이름이 상당히 좀그 낯설, 낯선 표현? 그 뭐죠? 순 우리말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은어 느낌이기 때문에 아마 어 이거 이름이 좀 기억에 남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배틀그라운드 돌리는데 뭐 프레임 수가 뭐1060좀 모자라지 않을까 1060 괜찮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버클럭이라든지 뭐 프레임 수뭐 그런 걸 아예 모른다고 그냥 게임만 잘 돌아가면 된다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pc 일반적인 pc방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1060 6기가 모델 정도만 써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장 공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SSD라든지 HD라든지.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제품을 찾기가 좀 힘들죠? 그리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SSD나 HDD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케이스 안에 장착을 해두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범용 적으로 쓰는 제품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가장 잘 나간 제품이죠? 삼성전자 970 EVO M2 2280 시리즈를 선택을 할 거예요. 뭐 M2 시리즈를 왜고른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0기가짜리 11만 1820원짜리 제품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하드디스크로 넘어갈 건데요 하드 같은 경우에도 영상 작업하고 포토샵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겸용으로 쓰신 거라 했으니까 한 2테라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WD사에 HDD 블루 2이트짜리 66,000원짜리 제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몇개 남지가 않았어요. 크게 케이스 안에서 보이는 거, 쿨러가 하나 남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도 화이트로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시는데 파워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위에 장착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 장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케이스 선택을 하면서 아래쪽에 장착이 되는 것들을 고려하고 를 파워를 그냥 일반적인 블랙 칼라로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마이크로닉스 600W 짜리 제품 선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범용적으로 쓰는 600W 짜리 제품 중에 마이크로닉스가 가성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안텍이나 뭐 FSP 같은 제품하고도 크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이크로닉스에 조금 이슈적인 문제들이 생겼는지 약간 조금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이크로닉스를 선뜻 추천을 하기가 요즘엔 좀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택이나 FSP를 선택을 드리는 추세인데, 저번 시간에도 저 아마 FSP 700W짜리를 선택드렸을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FSP의 600W짜리 제품을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 이것도 역시 뭐, 5만원대 가격을 달리고 있고요 어, 뭐, FSP나 안텍 정도면은 그래도 꽤 유명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전격전환 뭐, 80 플러스를 준수하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쓰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케이스를 바로 골라볼게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안에가 다 화이트면 뭐합니까? 바퀴가 블랙이면 또 어수선한 걸. 한정된 예산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싼 걸 선택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라본 게 에코의 아수라 풀 화이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긴 합니다. 풀 화이트고 대신에 조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어 유리가, 유리가 완전 투명이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블랙 코팅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한데 견적상 한 38,35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싼 걸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이거가 좀 싸고 괜찮은 케이스가 있다 하면은 그 케이스로 장악을 바꿔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제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들 찾아보실 거예요 쿨러 배관이 배관까지 이배관 화이트니 뭐 돌아가는 팬에 나오는 LED까지 화이트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금 찾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존스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회사의 뭐 CR202 스노우 화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한 순백색이에요. 그뭐 이렇게 배관부터 시작해서 팬, LED까지 전부 진짜 파스텔 화이트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페인트 칠했을 때 나오는 그런 화이트 느낌인데 이거까지탁 CPU에 달아주면은 완벽한 내부 구조는 전부 화이트로. 설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견적 1444,680원 촬영일 기준입니다 150만원 보다 살짝 에유돈이 도는 견적이 나왔는데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죠 견적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본인의 예산에 맞게 고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견적 뽀야원님께서도 골라보시고 직접 보신 다음에 어? 괜찮다 싶으면 사시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찾아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서 장착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150만원 화이트 감성 견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